조현님 저는 은상이요 저는 은상이형이 같은 참이었거든요. 막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. 다른 연예인인 줄 알았는데 거기 가서 만난 거 이거 신기해가지고 기억이 남는데 에이반 같이 했는데. 너무 착한 거예요. 진짜 착했는데 이어붙기고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얘기할 틈도 없었는데 근데 너무 좋았어 너무 그래, 착한 사람이었어요. 만약 내가 엑스원 팬이라면 이 사람 팬일 것 같다. 저는, 저는 은상이 형이에요. 은상이 형? <웃음> 아, 네. 왜요? 되게 뭔가 잘생겼고 제가 좋아하는 그럴 것 같고 음 아, 제 니스타일까? 이상의 운명일 것 같고 아, 그리고 그냥 너무 귀엽고 막 성격이 되게 좋고 막 그리고 실력도 되게 좋고 해가지고 음 감사합니다. 아, <웃음> <웃음>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 알겠어. 아, 치는 순간 이렇게는데 얼마나 알겠어 알겠 맛있다. 많은데? 한 입은 조금만 줄때 오고를 안이아어를짜이루어 이루어질 때 오고를 안이루를이어어 예 인생도. 요. 아 너무 귀여워 도연이. 도연이에 관한 질문인데 제가 네. 은상이가 한번 불러 볼게요. 은상이가 갑니 오케이. 도연이가 채소를 먹지 않는 이유는 1번 맛이 없어서. <이 2번 냄새가 싫어서. 3번, 밥 먹을 땐 행복해야 돼서 4번, 그냥 5번, 이미 건강하기 때문에 먹을 때 행복해야 되잖아요 4번, 그냥 4번, 그냥! 아, 자, 자, 자, 아니다 3번, 진짜요? 한번이지마서밥 아, 먹을 때는 행복해야 행복해. 해서 와, 미안해 건강을 위해서 원인 분들은 아다 맞히셨는데 밥 먹을 땐 행복해야지 몰라야된고네 <목소리> 자, 이렇게 쫙서다 아, 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<웃음> 응? 이런데 이건... 그래. 이거 어떻게 해요? <웃음> 어... 도현이 혼자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? <웃음> 아, 어떻게 만드는지 써주세요. 황홀경의 맛. <웃음> 네, 네, <웃음> <같이 보내고. 웃음> 샤워하면서 underwater. She is u n d e r w a t 거 r She is u n 가가 r w a t e r She is u n d e 를 w a t e r s 네. 가사 is <웃음> 되게 d e r w a t e r She is u